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인투자자문의 김과장입니다 최근 여러분 뉴스에서 루나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99% 폭락했다 이런 내용 접해보셨을 건데요 이 루나코인이 거래되던 거래소들에서도 잇따라 퇴출되고 있고 패닉 상태를 맞이한 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루나라는 암호화폐가 최고점이 119불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4월 15일에 81.80달러 정도 됐었는데 현재 거의 0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날 0.0003달러 그냥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말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루나라는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을 의미하는데요. 암호화폐가 원래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하루에 몇십 프로는 기본이고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몇백 프로씩도 움직이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시려면 패깅이라는 단어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암호화폐 세계에서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루나라는 코인과 연동된 코인이 테라인데요. 이두 가지 코인이 연동되어 있는데 자 이거의 개념은 좀더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패깅은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라고 했죠. 1테라는 1달러와 같은 가치 그리고 아까 연동되어 있다고 했던 루나도 역시 1달러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 그러면은 이 스테블코인을 이왜 거래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수수료 절감이에요.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하락할 때 이제 하락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때 드는 수수료 그리고 현금을 입, 입출금 할때 입출금 수수료도 있죠 그런 수수료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하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 수익을 보관할 때도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첫 번째는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 자산을 담보로 하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있 세번 세 번째는 이제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결국에 담보가 담보가 없어요. 아까 뭐 달러,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는 코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런 담보 없이 오직 알고리즘만으로 1달러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뭔가 조금 불안하죠? 담보 아무것도 없이 알고리즘 가지고 1달러 가치를 추구한다고? 네, 이게 굉장히 조금 위험한 느낌이 드는데 이 바로 테라와 루나가 무담보 알고리즘형에 속하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패깅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는데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이 페깅이라는 뜻이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테라는 1달러와 같은 가격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테라와 연동되어 있는 루나라는 암호화폐 네 루나와 테라는 연동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루나 그리고 UST는 테라를 뜻해요 UST 테라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테라의 가치가 1달러보다 더큰 상태예요. 그렇죠 자, UST 테라가 1달러보다 더 비싼 상황이면 은이 UST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1달러와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테라의 발행량을 늘립니다. 이 UST의 발행량을 늘려서 그걸로 루나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루마, 그 루나는 마그루 구매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이해되시나요? 1달러보다 테라의 가격이 더 높을 때는 테라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1달러와 맞춰야 하니까 이 UST를 추가 발행해서 추가 발행하면은 이게 발행량이 느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1달러보다 컸던 게 1달러와 맞춰지겠죠 그리고 추가 발행한 UST를 가지고 루나를 구매하니까 루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루나는 또 소각을 해요 이거를 1달러의 가격이 맞춰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US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더 볼게요. 이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테라가 1달러보다 더 가격이 낮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루나를 새로 발행합니다. 루나를 새로 발행하면 그걸로 이 테라를 UST를 매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나를 새로 발행하니까 루나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루나로 UST를 구매하니까 UST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1달러와 가치가 비슷해지겠죠 이해 되시나요? 자, 루나를 새로 발행해서 루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루나를 가지고 테라, UST를 구매하니까 UST의 가격은 올라가면서 1달러보다 낮았던 UST는 1달러처럼 그 가격 근처에 비슷하게 가겠죠 네, 요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도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1달러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방금 소개해드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 그쵸 이게 정말 1달러를 시소게임 하듯이 뭐를, 루나를 뭐 루나를 뭐더 발행하고 테라를 구매하고 뭐 이런 시소게임 있죠 이게 유지가 된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시가총액 코인, 코인 시가총이 6위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웠겠죠 가장 또 여기서 홍보를 크게 했던 게 뭐냐면 그냥 테라를 지갑에 예치만 해도 연 최대 20%의 이자를 준다는 그런 홍보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아니 은행에 넣으면 연 이자 1, 2%밖에 안 되는데 연 20%를 주는데 왜 여기에 안 넣어? 자 그러면 이 20%라는 이자는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 돈을 주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에 폰지 사기라는 의혹까지 나온 거예요. 정말 폰지 사기가 맞는 것 같고요. 어, 이거를 투자하던 투자자들조차도 폰지 사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1테라는 1달러 이 부근의 가격을 거의 맞췄어요 거의 1년 넘, 넘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시 된 거예요 어이 정도는 그냥 지켜주네 이 알고리, 알고리즘이 통하네 이게 맞는 알고리즘인가 어난 조금 약간 의심했는데 무담보지만이 알고리즘이 충분히 1달러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신뢰를 얻어버린 거예요. 1년 정도의 기간으로도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6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서 연 최대 20%의 이자를 준다는 믿음까지도 이제 더 굳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또 20% 좀그 이자를 받게 되면 더더욱 믿음, 믿음은 커질 테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투자자들은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네 이런 단톡방 캡처도 있는데요 루나 없는 사람들처럼 비루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루나 없는 분들 불쌍합니다 아니 그냥 예치만 해놔도 연 20%를 주는데 왜 이걸 안 하냐 너무 불쌍하다 이런 거죠 항상 돌이켜보면 너무 돈이 쉽게 벌릴 때 그리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일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 단톡방에 계셨던 분들 어, 굉장한 좌절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 중 패깅을 말씀드렸는데 패깅이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디패깅디패깅은이 패깅 현상이 깨지는 걸 뜻, 뜻합니다 1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를 해야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깨진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테라 가지고 있어봐야 쓸 데도 없는데 이거 가치 있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테라가 시장에서 유지되려면 누군가가 계속 루나를 사줘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루나를 사는 사람들이 모든 손실을 다 감당하는 구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안 그래도 담보도 없는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테라의 가치가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니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시장에 그냥 갖고 있던 코인을 패닉셀 마구 던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아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에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코인의 가치는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루나 코인의 급락 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테라도 급락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루나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떴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루나는 99% 이상 급락을 했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어요. 이 금융당국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있지만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 하면서 향후에 논의하겠다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 투자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영이라는 사람은 루나가 급락하기 일주일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코인의 95%는 몰락할 것이다 95%의 코인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만든 테라와 루나일 거라고는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네요 본인만 알겠죠 피해액이 무려 50조 원에 이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도형이라는 이 테라와 루나를 만든 사람은 처벌, 처벌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인 어떤 제도나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 사태를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은 없습니다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죠 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은 블록체인을 새로 만들어서 테라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코인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나코인이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추구했고 1년 이상 그런 가격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산을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뭐 전재산을 몽땅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에 그 코인 커뮤니티에서 신변 비관, 극단적 선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 뭐 소방서 다 비상이라고 하고요. 음,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은 해서 안 되겠죠. 투자에 실패했으면 또 성공할 날도 있을 거고, 교훈, 교훈을 삼아서 또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100% 몰빵하고 이런 위험한 투자는 제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루나 거래 중단 공지를 띄우던 거래소를 보여드렸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거래소는 수수료를 100억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루나 입출금 중단 조치 그 시점에 맞춰서 페닉셀 이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마구 던지는 페닉셀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되고 또 폭락하는 그 루나 가격에 저가 매수를 하려던 저가 매수세에서 또 수수료가 들어왔을 것이고 또 단타족들 있죠? 이 짧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세를 먹기 위한 그런 매매를 하는 단타족들이 또 수수료를 발생시켰을 거고요. 그래프 보시면 엄청나게 급증하던 그 거래량, 그에 맞춰서 수수료도 급증을 했겠죠. 오롯이 투자의 손실은 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하지만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거래소는 이렇게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린 버핏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세상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득하고 길게 투자를 할 때보다 짧게 사고파는 도박을 할때이 금융사들이 더 많은 돈을 챙긴다면서 그런 세상의 세태에 비판을 했죠 음, 방금 거래소에서 루나 사태로 오히려 큰 수수료를 벌어들인 그런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워린 버핏이 그런 것을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워린 버핏은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워렌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의장 찰리 멍거 이분도 살아오면서 딱세 가지를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멍청함, 악함, 열등함 근데 비트코인은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결국 영원이될 거라고 주장하네요. 음. 통화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네, 중국은 오히려 스마트하다 비트코인을 금지시켰으니까 네. 오히려 중국의 지도자들이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 비트코인을 금지시키지 않는 우리 리더들이 더 멍청하다라고 비판했네요 코인에 대한 의견은 다들 투자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건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에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뭐 시세를 보기 위해서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베팅하기엔 글쎄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선뜻 그렇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비판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저는 그 의견도 어, 존중을 하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코인 투자를 안 하고 뭐하냐 <웃음> 이렇게 어, 욕을 먹어도 사실 음, 그것도 제 몫이니까요. 아까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루나 없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네. 이런 대화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사실 모든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가 틀리고 맞았는지가 나오는 거지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누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아무리 몰빵하라고 외치든 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외치든 결국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 성향은 어떤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는데요. 음, 어려웠던 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